흩어져 가는 시간 속에 또렷 한그대 모습, 언젠간 널 다시 볼수있 을까? 허공 속에 사라진 내 하루하루 는널잊 기엔 부 족한, 사라져버린 내 하루하루는 돌아오지 않았지 너처럼